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눈을 뜰수 있었다. 눈의 초점은 희미했지만, 수술용 칼과 여러 가지 도구들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가 수술실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리고, 곧 다시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둠 밖에 보이지 않던 눈이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의식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일어나라고 몸을 움직였다. 으,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다. 하지만 눈에 바로 띄는 곳에, 키가 묻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손으로 종이를 잡고 펼쳤는데, 그 종이는 편지가 아닌 누군가의 유서였다. 순간 등이 오싹해졌고 손을 벌벌 떨면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게, 지금 내 곁에 남은 건, 나의 핏덩이 아들밖에 없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를 적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든다. 나는 오직 가족만 생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도 꿈이 생겼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워렌 버핏을 알고 나서부터 투기가 가득 찬이주식판에서 같이 투자를 하는 진정한 투자자가 되고 싶었다. 진정한 투자자가 되어 부를 얻고 내 자신을 인정받고 그 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 목표는 확고했고 적은 돈으로 3년간 투자를 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낮아 박봉이었던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었고 집마저도 파았지 월세방으로 옮겨서 시작한 전업이었고 힘들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그때 너는 초등학생이었지.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내가 만든 원칙을 지키고 피나는 노력은 5억이었던 원금을 6년 만에 50억으로 만들었다. 나도 그들처럼 진정한 투자자라고 자만을 했지. 그런데 50억이라는 부를 만들었지만 행복하지가 않더군. 꿈을 이루면 행복하게 될줄 알았지만 난 오히려 상실감과 허무함이 들었지. 나의 아내는 내가 주식을 한다고 전업을 선언하자 나를 바보로 취급했고 계속 나를 설득했지만 포기하고 끝내 이혼을 선언했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다시 연락이 왔었어. 나는 애써 외면해버렸지. 여자복은 정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6년이란 세월을 주식에 빠져서 살았었다. 얼굴은 주름살도 늘어만 갔고 돈으로 살수 없는 시간이 흘렀지. 하지만 나는 주식을 그 이후로도 그만둘 수 없었단다. 노동을 하지 않고 버는 돈이라서 그 달콤함에 빠지고 말았어. 결국 처음에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꿈은 6년이 지나 결국 나에게 상실감만 준 거야. 그리고 50억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한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회사를 방문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판단했고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올라가고 있고 미래의 전망도 밝고 절대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부도가 났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서 생략한다 주식은 양면성이 너무 강하단다 돈을 벌어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괴감에 빠져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좋게 말하면 투자이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합법적인 도박판인 거지 그리고 같이 투자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단다. 그때부터 나의 정신은 황폐해져만 갔고, 해서는 안될 단타를 처음 손대게 되었단다. 미수와 신용까지 써가면서 단타를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내 자신이 한심스럽단다.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결국 나는 빚만 쌓여서 3억 정도가 되었고, 거리를 놔두는 떠돌이가 되어 도망만 다녔단다. 지금 나는 내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정신은 자꾸만 황폐해져만 가고 미칠 것만 같단다. 내가 어제 꿈에서 시간여행을 했단다. 아이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기체 속도보다 빠른 무언가가 있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단다. 그래서 나는 과거로 가고 싶다. 다시 인생을 살고 싶단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택했단다. 0000년 00월 002 내용을 다 읽고 난뒤 머리가 아팠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 수술실이고 옆에는 유서가 한장 있고 그 유서의 내용과 자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좀처럼 감이 오지 않았다. 너무 답답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과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다. 으아... 5시간이 지난 후 또다시 잠을 잤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가 나를 깨웠다. 눈을 뜨니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한 남자가 있었다. 이제야 정신이 듭니까? 목소리 내 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일단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남자는 굵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안호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서를 쓰고 자살하신 분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말을 할수 없습니다. 뇌의 손상으로 일시적으로 기억상실 증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제야 조금씩 나의 존재가 이해되기 시작했지만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왜 자살을 했는데 수술실에 있고 유서가 옆에 있는 걸까?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제가 굳지 말하지 않아도 기억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서는 혹시 당신이 그 유서를 보고 기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옆에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억을 잃기 전에 저희와 했던 약속은 꼭 이행해야 합니다. 남자의 어조는 강경하고 무서웠다. 그게 무슨 말이죠?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는 당신을 여기서 죽일 것입니다. 저희가 호철 씨를 살려준 대가로 이곳에서 주식 거래를 1년 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2년 뒤에 평생 먹고 살 돈과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의 바지 옆에 권총의 총집이 순간에 눈에 들어왔다. 너무 무서웠고 살고 싶었다. 일단 살려만 주십시오. 저는 아무 기억도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흐르고만 말았다. 조금 뒤 남자는 식사를 가지고 왔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허겁지겁 먹었다. 그리고 나서는 수술실처럼 보이는 곳을 나갔고 남자는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몸을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지는 않았지만 몇 시간 전보다는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남자를 따라가니 곧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어두운 통로가 나왔고 침묵은 계속되었다.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호철씨는 약속만 이행하면 됩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불빛은 점점 더 밝아져왔고 큰 실내가 눈에 보였다. 그곳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감탄사는 나도 모르게 절로 흘러나왔다. 이럴 수가 유리로 된 방이 60개나 있었고 방마다 사람이 한 명씩 있었고 컴퓨터가 여러 대 놓여있고 침대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 유리는 밖에서는 보이지만 안에서는 아무것도 볼수 없고 이곳은 오직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호철씨도 이곳에서 주식을 거래하게 될 것입니다. 1분 정도를 더 걸어갔고 나노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방으로 들어갔다. 3일 정도는 이곳의 환경에 적응하시고 본격적으로 5일 뒤부터 주식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만 남자는 물을 닫고 나갔고 나는 방을 천천히 살폈다. 주식 거래를 할수 있도록 다섯 대의 모니터와 세대의 컴퓨터가 있었고 옆에는 침대와 옷새벌이 침대 위에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올랐고 천천히 침대에 누워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다. 나의 이름은 안어철. 아들이 한명 있고 주식으로 망해서 유서를 써서 자살을 했고 기억을 잃었다. 그런데 나의 몸을 보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다. 갓 20대를 넘은 젊은 육체였기 때문이다. 유서를 쓴 사람의 나이는 적어도 35에서 40살은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졸업을 했으니 적어도 유서를 쓴 사람의 죽기 직전 아들의 나이는 15살 이상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혹시... 기체 속도보다 빠른 무언가에 의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때문에 과거나 다른 공간으로 온 것일까? 문득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모든 것이 궁금하고 앞뒤가 맞지가 않아서 머릿속이 더욱더 복잡해졌다.